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수아처럼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리온의 김비수입니다. <웃음> 자, 요즘 시장, 경제 참 많이 불안하죠. 음, 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망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죠? 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망하겠다 지금 이기다 쪽에 어느 쪽에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뭐 저도 가끔 예. 보니까 보는데 저를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거 저는 뭐 저의 자산도 그렇지만 예. 고객들 자산을 뭐 나름 관리하잖아요. 음, 예. 그럼 저를 믿고 맡겼을 텐데 제일 저를 두렵게 하는 게 리먼 브라더스가 온다. 음. 네. 그래서 지금, 지금도 뭐한 30% 음. 빠졌는데 전 고점에서 예. 예. 와 50% 더 빠진다 막 이런 거를 보지는 않습니다. 예. 뭐 봐봐야 똑같은데 그런데 예. 예. 왜 그런 게 이렇게 요즘 자주 나옵니까 대표님?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이래요. 네.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잖아요. 네. 감정적으로는 지금 손에 나 있더라도 팔고 싶어요. 더 손해나기 싫거든. 감정적으로는 그래요. 그거라도 지키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거라도 지키고 싶은 네네네. 거죠. 그런데 음. 이성적으로는 내가 손해나고 네.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내가 손해난 것이 조금 아깝지. 그런데 음. 감정적으로는 팔고 싶은데 아 그래도 파는 게 좋아 라고 내 감정을 이성화시켜주는 아. 강화시켜주는 콘텐츠 음. 정보에 내가 조금 친해집니다. <웃음> 친해져서 <웃음> 시장이 음. 이렇게 폭락장일 때는 더 공포를 부추기는 것에 친해지고, 그릭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작년과 같이 음. 시장이 막 좋을 때는 음. 다른 사람만큼 최소한 음. 더 벌고 싶은 마음이 감정이죠. 그렇죠. 감정이고, 음. 이성은, 음. 아, 그래도 지금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게 이성인데, 그래도 네. 감정을 이성화 시키는 그렇죠. 콘텐츠를 원합니다. 그래서, 괜찮아. 네. 더 오를 거야. 어. 아, 이런 쪽에 클릭하는 경향들이 있죠.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음. 네. 센터장님은 음. 이러다 망하겠다. 네. 지금이 기회다. 그런데 네. 센터장님은 어느 쪽도, 아니라 그래요. 어, 어느 쪽도 아니라고 그래요. 저는 두개다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네. 집중해서 듣고자 합니다. 센터장님은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 아니고 네. 예. 뒤에서 풀겠지만 예. 딱두 가지만 믿습니다. 딱두 가지입니다. 네. 네. 자 9월 30일 기준으로 음. 보면 네. 미국 S&P500 고점 대비 이 고점은 거의 뭐연 올해 연초라고 단순히 전고점이라고 볼수 있죠. 그죠. 23%나 빠졌더라고요. 나스닥은 35%나 빠졌고, 네. 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빠진 건데, 아니 뭘 믿는 게 있어가지고 두 가지만 믿는다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요. <웃음> 네. 제가 시장을 잘안 보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사실 음. 우리들이 피 같은 돈이 빠진 거거든요. 예, 솔직히. 예. 일반인들 뿐만 아니고 음. 제가 고객들 맡은 음. 돈도 당연히 빠졌습니다. 예. 안 빠질 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네. 저희들하고 좀 친한 사람들이 여의도에 많잖아요. 네네. 여의도에 많은데, 우리끼리 가끔 만나서 음. 계좌 서로 까보면 네. 다바람불이야 <웃음> 네. 그래서 뭐 지금 장이 올랐다 이런 건다 예. 거짓말이고요. 예. 저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음. 아까 말했지만 마음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음. 좀 단순화시킬 필요하다. 게 좋다. 예. 그래서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두 가지 믿음. 예.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는. 예.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자본초에는 상장합니다. <웃음> 예. <웃음> 뭐 이것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어, 이 믿음이 굉장히 큰게 지금 고객들이 저에게 연락을 오거든요. 음, 그러면 음. 저도 공포감이 있는데 음. 제가 이 믿음 때문에 음. 그 장기 그래프를 자꾸 보는 거예요. 예, 예, 장기 그래프. 네. 고객들은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면 하 9월 한달 동안 10% 빠졌잖아요. 아, <웃음> <웃음> 그때 좀 보고 뭐 빼놓라고 으 하면 좋지 예. 않았을까요? 한데 이제 원망은 아니지만 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를한달두달 음. 달 보면 막. 그게 폭락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1년, 5년, 10년 이렇게 롱 타임 스프레드를 보면 예. 늘 오르고 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2, 30년을 봤을 때 그래서 그걸 제가 믿는 거니까 음. 조금 장기 그래프를 잊지 말자. 음. 그 믿음을 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저희가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거기서 우리가 대나리온 방송을 하는 이유도 사탄의 음. 관계는 있습니다. 오, 잘못된 탐욕들이 그렇죠? 있죠. 그것을 잘 음. 구별해야 음. 되는데 음.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는 어떻게 성장하냐 하면 비교와 경쟁이라고 하는 프레임 즉 사람들의 탐욕으로 네. 내가 더 비싼 것을 사고 싶어 음. 나는 더 맛난 음식을 먹고 싶어 음. 나는 더 멋진 곳으로 여행 가고 싶어 이 탐욕이 자본주의를 음. 성장하는 그렇죠. 기본이거든요. 네. 물론 그 탐욕과 우리 크리찬으로서의 이 마음의 탐욕은 잘 구별해야 돼요 탐욕을 적당하게 그렇죠. 이용할 필요는 있지만 음. 또 크리찬으로서 일상에서의 삶의 태도에서 탐욕은 물론 구별해야겠지만 네. 그러니까 장기 그래프를 말씀하실 때는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네. 자본주의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처럼 망하겠다고 음.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떨까요? 자본주의가 이제 폭막하면 어떨까? 라는 음. 질문을 받아요. 그럼 네. 제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도 폭막하고 <웃음> 그렇죠. 자본주의가 폭막하면 내 직업도, 없고요. 직업도 없고 내 자녀들의 그렇습니다. 직업도 예. 없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네. 생각이다. 네. 그 네. 생각 자체가. 제가 예전에 어느 나라에 뭐 투자한다 음. 그러면 음. 그. 그 나라가 뭐핵 폭탄으로 떨어져서 망하지 않으면 예, 예. 미국이 망하기가 어렵다 예. 예, 이런 것들 뭐 예. 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 겸손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 이제 그렇게 그런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자산을 투자하기에는 음. 너무 공포감이 조장된다라고 예,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네. 그래, 예. 그래서 너무 단기에 많이 음. 힘들면 조금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켜서 음. 1년, 3년, 5년, 10년의 장기 그래프를 좀 자꾸 보는 음. 훈련들을 해보면 예. 중간중간에 떨어진 것들이 멀리 갈수록 보이지가 음. 않아요. 음.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기억하자.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음. 딱두 가지만 믿는다고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자원주의는 성장한다. 네. 장기 그래프를 잊지 말자. 네. 자, 두 번째. 역시 이제 지난번 우리가 한번 했는데 음. 윌리엄 번스타인 예. 이야기한 게 예.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때 예. 그때가 기회이거나 그렇습니다. 위기다. 예. 지난해에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모두가 좋다고 생각 캐슬때가 오히려 이본타인의 논리로 하면 위기였죠. 위기였군요. 네. 작년 연말에 사실은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데막 그렇죠. 엄청 오를 걸 기대하지 않았지만 예. 그때 분위기가 뭐안 어, 오를 거다 끝이다 그러고 계속 갔으니까 예, 그리고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네. 내년 그리고 올해죠 네. 조정은 다 예상은 했는데 했죠. 이처럼 네. 심하게 네. 조정을 받을 줄은 몰랐고 몰랐죠. 그렇게 바라지 않았죠 <웃음> 그게 그래서, 이제 예. 오히려 버스 타인은 음. 어, 그때가 그래서 위기였다. 그렇죠. 그럼 지금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모든 네. 사람이 이제 네. 망하겠다고 하니까. <웃음> <그래서 웃음> 항상 저도 이제 20년 일을 하다 보니 기회가 예. 언제인지 모르지만 음, 그냥 음. 느낌으로 음.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 유튜브를 보면 뭐 예. 리먼이 온다 이렇게 예. 할때다 예. 아, 공포감일 때또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언제 기회가 예. 딱 올지 모르지만. 예. 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음. 저희 대나리온도 그렇지만 또 제가 따로 하는 돈 파는 가게. 조금 건강한 이야기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어, 폭망한다, 어, 리몬 브라더스 사태가 온다는 건 조회수가 예. 많은데 음. 어, 장기로 보면 좋아질 거다는 예. 조회수가 별로 없거든요. 예. 자기 감정을 하고 싶은 감정을 이성화시켜 주지 않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우리 센터장님이 두 가지만 믿는다고 했는데 네. 그래 나도 믿을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있지 않을까 네, 여기에 주의와 대처가 좀 음, 필요한데 자, 첫 번째 주의는, 네, 주의는 첫번째는 회복기 상승기는 음.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장기 사이클은 또 항상 오르는 때가 있지만 네네네. 그 오르는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웃음> <웃음> 투자할 때 이제 어. 그거는 아마 사람들이 아, 지금이 기회라고 음. 보는 분들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저도 기회가 온 것처럼 보이는데 예.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년이 될지, 음. 2년 될지, 3년일지 모른다죠데 그렇죠. 예. 이제 제가 믿는 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음. 뭐한 3년에서 5년 음. <웃음> 멀리 잡고 뭐 10년 어. 가면 예. 결국은 이게 지금이 기회가 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조심해야 되는 게 회복기 상승기를 음. 판단하면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 네, 자, 특히 단기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더 빠질 수 있다. <웃음> 내년에 더 빠질 수 있다고 그렇죠. 저는 보는 거데더 음. 빠질 수 있다 해도 이게 장기 그래프 상으을 보면 지금도 뭐그 정도 빠졌으면 네. 일단 바닥, 무릎 정도. 네. 바닥은 알수 없으나 네, 그럼요. 무릎 정도. 네. 조금 더 빠진다 하더라도 네. 무릎 정도. 그죠 뭐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것도 그렇죠. 괜찮다 싶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음. 지금 어깨다 뭐 허리다 무릎이다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허리 밑으로 왔다 라고 예, 생각을 하는 예, 편이에요. 예. 예. 자 그러면 세번째. 세번째는 조심해야 될게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이럴 음. 때일수록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것들은 조금 음. 조심하자. 음. 어떻게 개별 종목은 음.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한국 주식들을 봐도 네. 10년 전, 20년 전에 아주 우량 기업들이 네. 그 기업들도 지난 10년, 20년을 돌아보면 주가 변동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자, 떨어진 그, 데도 시, 있죠. 그렇죠. 그 음. 시기에도 오히려 오를 때못 오른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많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10년, 20년 주가, 대기업들 주가가 오히려 지금도 떨어져 있는 종목도 있다는 라 어, 이야기를 우리가 네. 알고 있잖아요. 음. 그렇게 보면 음. 개별 종목은 설령 회복기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요즘처럼 크게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산업의 패러다임이 같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네. 아무래도. 예 근데 뭐 미래 산업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미래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 근데 우리가 전기 자동차는 한 2, 3년 전에는 미래였지만 그렇죠. 지금은 <웃음> 지극히 현실이잖아요. 그죠? 드론 택시도 10년 뒤는 맞습니다. 현실이 될것 같아요.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음, 가운데서도 음. 그 해당 산업은 엄청나게 성장하는 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산업의 뭐 4차 산업의 주도주도 같은 네. 경우는 좀 종목을 골라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런 것도 음. 조금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 우리 센터장님의 단순해 보이지만 네. 강력하게 느껴지는 이두가지점 네. 그다음에 주의할 것도 네. 같이 살펴보았는데 네. 이걸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인이 네. 어, 어떤 좀 대처 대처 네. 방안이랄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쵸. 다 듣거나 상상하면 웃 웃자란 말이냐 하는데 <웃음>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할 때 요즘 같은 하는 경우 음. 첫 번째 아까 회복기는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여유돈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럼 반대로 지금 여유돈을 투자했다면 그대로 네.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근데 몇 가지 전략이 좀 필요한데 예, 예, 예. 제가 사례가 저에게 퇴진임금을 음. 맡기시고 제법 큰돈을 맡기시고 예. 그분도 지금 뭐한 15% 20% 떨어져 있거든요. 음. 예. 포트폴리오를 짜도 예. 채권도 지금 거의 지금 마이너스니까 음. 그 이분이 지난주에 미팅을 할때 저한테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손실이 많이 났다 그러니까 음. 시장이 떨어지는 데 누구나 당할 재간이 음, 없답니다. 음. 근데 자기가 이제 1년 지나서. 음. 9년 남았대요. 예, 예. 그게 되게 어, 많이 남았네. 네, 근데 그 눈빛에 불안이 없었어요 음. 진짜로. 9년이면 다 올라간다. 그러면,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유돈을 투자하는 게 중요했다는 음. 거고 음. 지금 투자하는 것도 결국 여유돈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거죠. 예. 언제 두 번, 빠질지 더 그렇죠. 빠질 수도 있고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이제 분할 투자인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분할 투자라할때 우리는 아,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네. 음. 이제 돈을 가지고 오시면 이제 우리가 매달 남는 적금에서 음. 남는 돈들 음. 그래서 소득에서 어 20만 원 남아요, 50만 원 남아요, 그러면 요즘 분위기는 좀 약간 무릎인 걸 인정하고 사람들 이 음. 투자를 하려고 해요. 예. 한 5년 여유 돈은. 음. 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단지 이제 목돈을 가지고 올 때가 고민인 음. 거죠. 그래서 목돈을 가져오면 저점이 아닌가라고 물어보거든요. 음. 뭐 예를 들어, 예. 천만 원을 맡겼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니까 음. 저는 이제 이거를 정립화 하자. 예. 그러니까 천만 원이든 1억이든 가지고 오면 음. 한 2, 3년 보고 음. 매월 타이밍 잡지 말고 나눠 들어가면 음, 어떨까 그렇군요. 네, 그렇게 예. 좀 어, 예.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매달 100만원씩 적금식이 대법 포트폴리오를 네네. 하고 있잖아요. EMP, 네, 음. 그것이 올해 10달부터 했잖아요. 네. 10달부터 지난 9월까지 그러니까 들었어요. 8개월 네. 뭐제 돈이 8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5%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웃음> 그, 그거 그, 아까 그쵸. 우리 전 거점에서 35% 빠졌는데 그 나스닥. 예, 네. 마이너스 5%가 네. 안 돼요. 이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달 꼬박꼬박 투자하는 그렇죠. 투자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또 목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뭐 무릎일지 허리 아래일지 또덧떨일지알수 없으므로 네. 조금 나누어서 그렇죠. 뭐몇 번이라도. 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투자는 음. 개별 종목보다는 이테프는 펀더 물론 이것은 네. 투자 태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네. 네. 투자 성향에 따라 음. 뭐 그런 것도 요즘 시점에서는 좀 괜찮다. 네. 그치? 저는 오히려 그러면. 지금이 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고 음. 한 5년 뒤만 본다면 그게 어떤 돈이든 여유만 음. 있으면 조금씩 음. 한 번에 말고 좀 음. 시작해 보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예. 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즘같이 불안하게 짝이 없는 때에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이러다 망하겠다는 사람, 네. 지금이 기회 다는 사람 어느 쪽에 내가 장단을 맞춰야 될까 음. 모르는데 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네. 딱두 가지만 음. 믿는다는 사람을 모시고 네. <웃음> 조금이라도 어, 저희들의 어떤 어, 특히 장기 자산관리에 네. 네. 도움되는 유익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대나리온 가족들도 오늘 내용이 어 자신의 자산관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기를 네. 바라면서 음.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